If you think you'll win, huh? be... 연습한 대로만 하면 예. 돼, 알지지네 예. 앞선 주고, 예. 앞을 예. 보든바지알지 그리고 칠 때는, 스탠드리려고 예. 한다기보다도 예. 빨리, 스피드 있게 예. 가서 맞춘다는 느낌으로 나 봐봐, 예. 내눈 봐봐 예. 열심히 나. 훈련했으니까, 예. 한 대로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, 알지 예. 어, 잘할수 예. 있어? 네 예. 어? 누발룩누발룩 그렇지! 까요누 그렇지. 돌려 돌려! 돌려! 돌려! 돌려! 요 누굴까요? 누굴까요? 하고까요누굴까 좋아 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자앞까 앞선 주고 앞선 주고! 앞앞주 주고 자요누굴까 자, 무릎 렇지요 누굴까요? 누굴까요? 누굴 민규야, 어퍼 들어가자 어퍼. 자 앞발 보듬발지, 앞발 보듬지 그렇지. 아두발 올려. 그렇지. 자, 그렇지. 그렇지. 네, 찍어. 그렇지. 자 민규야 로로 로. 자, 그러니까 야, 네. 야, 야. 야 앞발. 그렇지. 그렇지 밀어 자 앞발 앞발 앞발 앞발. 앞발 앞발 앞 그렇지? 뒷손 나가야지 뒷손 나가야지 그렇지 뒷손 나가야지 뒷손 나가야지 그렇지 자 미들, 미들. 그렇지 그렇지 로. 로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로. 렇로로렇지그지그렇로 그렇지 로. 렇지지 그렇지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 뽕승! 뽕승! 예! 됐지요? 응. 한 대로. 네. 연습 한 대로. 네. 되지? 네. 잘했어. 예. 네. 어. 야, 재밌지? 자, 네. <웃음> 아, 한 경기 더 남았지, 지금 네. 여기. 어. 네. 아스 아. 좋지. 자, 지수 화이팅! 화이팅! 자. 화이 야! 아, 좋아, 지수야. 자, 나 온다. 아 온다. 자, 들어가 봐. 괜찮아. 지수야, 어들어 그렇지. 어, 좋아. 지지야, 좋아 턱! 도좀더 움직여. 자, 먼저 가. 그렇지. 그렇지. 들어. 들 좋아. 좋아. 좋아 좋아 들어로 아우, 좋아. 지지야 로키지 들어. 그고 오케이. 그렇지. 슛. 어? 아. 한돌아 선두 쪽. 저기. 지어 이제 로 가. 나 로우 아유, 좋아. 네, 네. 아유 좋아+ 아유 좋아+ 그렇지.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중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이아 좋아+ 마아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아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좋아+ 어아어 좋아+ 아 아우, 아우, 아우, 아우, 아우, 아우, 아 아우, 아우, 아우, 아 아우, 아 아우, 아우, 아우, 아아아 장심 받고요. 어, 장수 받세요 장수 맞아요. 장수. 장수 받. 경쟁하겠습니다. 따라하는 장수적모주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한다. 첫. 어하 뒤야 오른쪽으로 들어. 촥! Uh. 오로 오케이, 오케이. 로 너무로. 촥! 세번 했지. 형? 세이로세 번. 로블로세 로블로 번.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점. 아. 안돌. 안돌. 안돌. 멘탈 잡아. 괜찮아. 아. 패트 좋아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자, 발만 좀낫게 발목자 발목 저. 저. 봐. 봐. 봐봐 그렇지 그렇지 가가가안 맞았어 안 맞았어 어렸어, 안 맞았어 빨리 나 일어서 일어서 한 두번 만져 버려 일어서 탭 지수야 돌아 가가가잘고 가라고 탑! 탑! 아우! 아아 그렇지! 라스트 30초. 라스트 30초.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가우 아우! 아가아하아하이우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 뛰어! 하이우 아우! 아하이우 아우! 아우! 아우! 아 아우! 아하아하이우 아우! 아우! 아우! 아아 주먹튀어, 주먹어 바로가, 바로가, 바로가, 바로가, 바로가, 아아 네. 여섯 네. 여섯 네네 야로블로세번왜잘 돼? 그만 해서 이겼는데랑 아, 해서 그래? 아, 나 <웃음> 나 <그래서> 야, 야, <웃음> 야, 잘했어 잘했어 기에서 하나도 안 잡고 아. 아 잘했는데 <웃음> 다운로 파이팅 yeah! 이기야 yeah! 손 그거 빗기 예 파이팅 심 파이팅 좋아 왼발 와! 이 이기야 파이팅 파 무릎 무릎 yeah. yeah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혁! 혁당 이기야 왼발맞 탔자 저 맨발 빠지면 잡아. 안녕 아, 빠지면 잡아. 앞손 주고 뒤손 다. 로, 로, 로, 로, 로, 로. 오케이. 오케이. 자 뒤손 찍어. 어이, 그렇지. 오케이. 자 돌려 돌려 돌려. 밑게하고 네. 돌려. 가고 네. 돌려. 돌려. 민기야 느려 느려. 앞손 주고 바로 가. 어. 뒷손 가볍고 빠르겠지? 앞에 봐, 앞에 봐. 뒷손 가볍고 빠르게. 힘 잔뜩 들어갔어. 자 뒷발로, 뒷발로. 그렇지. 집어, 집어. 그렇지. 뒷손, 뒷손 가야지. 뒷손 가야지. 중독인데. 그렇지 그렇지 아빠, 예, 예아 아빠, 아빠, 아빠, 아 아빠, 아빠, 멤버 찍어 뒷손 찍어. 뒷손 찍어. 뒷손 찍어 아 oh. oh.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신 결과 드세스 2대1 정승! <웃음> <웃음> 챔피언 인정서. 기아는 2022년 6월 18일 제7회 2 0 1 9 타이 협회